이런 시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양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진짜 며칠동안 엄청 핫한 자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시바이누 어, 거래를 했었죠 제가 한 5월달 초에 구매를 했었는데 5월달 초에 금액을 좀 보시면은 그때 가격이 자 어디보자 아뭐 트레이딩변은 뭐 보이지도 않네요 제가 5월 8일자 이 사진 올린 거를 보니까 그때 제가 들고 있던 게 24억 개인가? 데 네, 24억 개는 24억 개, 24억 개를 들고 있어서 제가 한 15,000 달러 정도 이제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죠? 15,000 달러의 수익을 제가 만들고 있었는데 와, 제가 이거를 들고 있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격 보이시죠? 0.00008013.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0. 0000, 그냥 80으로 해보죠. 8 곱하기 제가 가지고 있던 개수 2453, 809021.6073. 야, 보시면은 이게 달러야, 달러 19만불이죠. 19만불. 거진 뭐 2억 조금 넘는 그렇금 넘는 이제 수익을 우리가 건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이때 시바이노를 샀었을 때딱 500달러 어치 샀었거든요 500달러. 그때 500달러를 사 어치를 샀는데 24억 개가 달려 왔으니까 500달러로 거진 이제 50만 원으로 2억을 만들 수 있는 아, 엄청 진짜 정말 아쉬운 기회죠. 보시면은 한 지금 현재 10월 28일 미국 날짜로 10월. 27일, 27일, 28일로 7일2한뭐 5개월, 6개월 정도만 제가 그냥 어눈 감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면 당연히 2억이라는 돈을 아주 큰 돈을 건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약 천만 원이 조금 넘는 네, 천만 원이 조금 넘는 이제 수익으로 네, 두배 정도 만들고 나온 거죠 두배두배 네, 정도 만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혹시 여러분들 이 가지고 계십니까? 시바이노 궁금하네요 특히뭐 어, 이것이 이제 코인베스 코인베 o i 올라가고 뭐 그런 것 a 이제 m or cromoto 이 s a young roller s p e c u 이런 t i o n in a bottle, rumor, n 이 m o n a 이 r n e w 게 You 는 o n t go to them and t h e 이 can still a 어 l a r o 요 n d t h 지 switch. You 지 o to them and they c 네, 도지 코인은 잠잠하죠 그죠 아마 도지 코인 꼴이 나지 않을까 도지 코인이 코인 베이스 상장 전에 네,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는데 아, 상장이 된 후부터 네, 코인 베이스나 아, 코인 베이스 밤만 검사하면 아 정정합니다 시바이노가 이미 네, 코인 베이스 올라와 있네요. 네, 도지코는 상당히 잠잠한데 시바이노는 아주 미친듯이 개처럼 뛰고 있네요. 저, 자, 근데 이렇게 시바이노만, 네, 시바이노만 이렇게 개처럼 뛰고 있느냐? 아니죠. 자, 어떤 게도핫합니까 바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 7월달부터, 네, 7월달부터 계속해서 신의 시그널을 제가 이렸는데뭐 800달러를 800달러를 처음 저희가 타깃으로 해서 이제 거래를 했었고 그 다음 타깃이 이제. 전고점인 900달러였거든요 900달러도 뚫고 이제 1000달러 1000달러가 넘었죠 지금 제가 이제 뉴스를 어 계속해서 읽은 어 그거를 토대로 했을 때는 지금 들어보니까 1200달러가 타깃이라고 하네요 1200달러가 네, 1200달러가 타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내가 테슬라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바로 사야 하느냐 약간 이런 거에 치고 올라간다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보고 계실 때 이제 나는 없으니까 혹시 아 너무 쪼달려서 나도 이거 사야되나 사고 싶은데 너무 멀리 간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진짜로 장기 투자를 하실 것이 아닌 이상 단기 쪽으로 가시는 거면은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서 거래를 한다면 이런 고점에서 이제 조그만 가격 조정을 기다리고 그 후에 사는 것이 어떤가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면 당연히 어,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사고 타이밍 상관없이 사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사고 가게 떨어진다면 추가로 계속 사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것이 마, 어, 이제 맞아 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어, 자동차 렌탈 서비스 헐츠가 있죠. 헤드트 라고도 뭐 부르는데 어, 헤드츠 같은 이런 회사에서 어, 추가적으로 10만 대 뭐, 테슬라 모델3 10만 대 추가 네, 이런 일수들이 좀 뜨고 어, 좋은 아주 좋은 카탈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 테슬라를 팔을 끌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600, 500, 이제 500권에서 저는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어, 지금 네, 아주 괜찮은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상당한 수익이죠. 네, 5월달 정도에 사가지고 지금 약 5개월 정도만에 네, 아주 뭐두배 거진 뭐두배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테슬라 가지고 있으신 분, 시바이누 가지고 계신 분들 댓글 한번 달려 주세요. 네, 보시면은 테슬라 제가 저희가 계속해서 네, 테슬라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했었고. 이제 보자. 네, 보시면은 뭐 여기 4월 어, 4월 13일 날 4월 13일 날 공유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장기 투자 엔트리 타이밍 해가지고 제가 이 며칠에 4월5일날4월5일날또 공개를 해드린 것이 있네요. 저 클리어 한번 해보면은 네 상당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테슬라 데일리 차트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 그쵸?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카운터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아주 좋은 엔트리 포지션 여기서만 샀더라도 지금 현재 아주 괜찮은 수익을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환율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율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톱뭐 시바이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제가 다 분석해놨습니다. 보시면 은 이제 레벨별로 아 이거를 뚫었다 그럼 다시 여기 터치 후에 그 다음 타깃은 뭐 5만 2천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석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타깃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천불로 어, 잡아놓았었고 하지만 이제 거래 기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천 달러 정도 내려와 주면 은 그때 이제 매수 기회로 추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큰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잠깐 스툰만 쉰 후에 4천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석하는 방식은 종목에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모든 종목을 이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뭐 인덱스, 주식, 크립토 상관없이 똑같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www.masterclassfxc.com 혹은 masterclassfx.gmail.com masterclassfx.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은 한주 좋은 수익도 만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